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노후에는 목돈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목돈 관리 그 자체도 쉽지 않을 뿐더러 생활비를 조금씩 필요한 돈을 조금씩 쓰다 보면 왠지 내 돈이 줄어드는 것 같은 조바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목돈을 연금으로 받으면 어떨까? 어떤 상품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그래서 1억건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얼마일까 라는 것을 다양한 상품 예컨대 은행 보험 투자 등등을 망나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때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연금 상품을 뜻하는 것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내 돈을 넣어놓고 매달 매달 찾아 서는돈자 그런 상품들을 망나해서 제가 연금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점 미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예금이죠. 은행예금도 1금융, 2금융이 있습니다. 은행예금에 돈 넣어놓고 이자 받아쓰는 개념이죠. 두 번째는 연금보험이죠. 연금보험도 목돈 1억 원을 활용한다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적시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5% 확정연금 자 이런 종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투자상품입니다. 예컨대 채권이나 채권형 상품에 투자한다거나 또는 뭐 다들 많이 하고 계시는 삼성전자 같은 예컨대 배당 주식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 주식에 투자 이것은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죠 미국에도 고배당 주식들이 있죠 또뭐 고배당 ETF 미국 뭐 이런 등등 그 다음에 혼합형 투자 혼합형 투자라고 하는 것은 채권 이자가 나오는 채권 그 다음에 배당주 주식 한 절반씩 섞는다 또뭐 리처 같은 해외 부동산 또 임대 소득, 자산, 랠리처 네, 같은 것들을 섞어 찌게 할때 다양한 방법으로 또 배당이 나오겠죠. 이 같은 이제 혼합형 투자. 자, 이런 종류의 투자 상품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은행 예금. 자, 1금융권에서는 지금 현재 한 1.5%에서 2% 정도의 연 연이자가 나옵니다. 1금융권. 자, 2금융권에서는 여기서 2금융권이라고 하면 일반 저축은행, 그 다음에 각종 협동조합, 뭐 신협, 뭐 이런 등등, 생활금고 이런 등등을 뜻하죠. 제2금융권에서는 지금 현재 2.5% 연 3% 정도 수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 찾아보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은행예금으로 배당, 즉 이자 생활을 할 때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단 내 돈은 살아있습니다. 원금은 살아있죠. 그런데 너무 작죠. 그 다음에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즉 물가 상승,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의 이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돈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단점이 있죠. 자, 연금 보험 가 보겠습니다. 연금 보험을 1억은 가지고 연금 보험 1시납 1억 즉시연금이 넣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오늘이 3월 29일입니다. 자, 3월 29일 현재 제가 확인해 본바 일시납 1억 적시연금에 나름 많이 준다고 하는 보험상품을 보니까 월 34만원 공시이율 2.25% 지금 현재 기준 공시이율 2.25%를 적용할 때월 34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공시이율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만약에 금리가 떨어진다고 라할 때는 최저 보정이율은 0.5%에서 1% 정도 각 상품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같은 최저 보정 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최저 보정 이율이 중요한 것이 일시납 적시연금은 1년 2년 받으려고 가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받으려고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리가 조금 오른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리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앞으로 하겠죠 그래서 최저 보정 이율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젠 꼭 기억하시고 어쨌든 현재 공시 이율 2.25%를 적용할 때월 34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1년을 따지면 연 400만 원이 조금 넘겠죠. 자, 두 번째, 1억 원으로 달리 5% 확정연금에 가입한다 하면 대체로 5년, 최소 5년 거치합니다. 자, 1억을 달리 5%로 5년 거치하면 1억 2,500만 원이 됩니다. 5년 후. 자 1억 2,500만 원을 매년 이 상품은 4.25%를 지급합니다. 매년 그러니까 월 따지면 45만 원이죠. 자 1번 일시납 1억 적시연금과 2번 1억 달리 5% 확정연금을 비교하면 2번이 낮죠. 그죠? 매년 4.25% 월 45만 원이니까 일시납 1억 적시연금보다는 월 10만 원 정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1번 2번 상품을 통틀어서 통틀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은행보다 많죠. 그죠? 은행 예적금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내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시납 1억도 내 돈을 없어지면서 받는 월 34만원 또 달리 5% 1억도 결국 내 돈이 없어지면서 받는 45만원 1번 일시납이나 2번 1억 달리 5% 확정연금이나 은행보다 분명히 많습니다만 내 돈이 없어진다. 이것은 단점이죠. 또 돈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즉월 34만원 받는 적시연금이나 달리 5%, 월 45만원 받는 것은 지금부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계속 고정입니다. 특히 일신납 1억 적시연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정이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는 지금은 오르지만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자, 이같이 좀 정리해 볼수 있겠고. 자, 세 번째로 이제 배당 투자 상품을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투자도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채권형 배당. 자, 이자라고 생각해야겠죠. 이것을 이제 배당이라고 제가 표현해 봅니다. 또, 연금이라고도 표현해 봅니다. 두 번째는 주식형 배당. 예, 컨대 우리 삼성전자처럼 주식을,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것, 세 번째는 채권 주식 혼합, 이자가 나오는 채권 그 다음에 배당을 주는 주식을 합해서 서트찌개로 구성된 투자상품, 자 이것도 배당이 나오겠죠. 자이 같은 배당 투자상품의 특징, 장점과 단점은 어쨌든 내 돈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은 장점인데 그리고 은행보다 많은 것도 장점인데 반대로 변동성은 있는 거죠. 즉 어쨌든 이것들은 이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본 보장이 안 되고 원금 보장이 안 되고 또 어, 채권이든 주식이든 채권 주식 혼합형이든 경제나 투자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변동성은 있다. 자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고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채권형 즉 이자가 주는 이자를 주는 채권형 투자는요. 채권을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채권에 직접 투자한다 할 때도 국공채, 국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나 또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 이 같은 국공채 같은 경우 금리는 금리는 채권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 보면 시중은행의 금리가 1.5에서 2% 연자 국공채 투자도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은행 시중 금리 수준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회사채, 일반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투자할 수 있겠죠. 자, 이 가운데 회사채 등급 AA, AA 급 이상 등급을 우리가 우량 회사채라고 하는데 이 같은 AA 급 이상 등급의 우량 회사채에 투자할 때 이자는 제2 금융권 지금 현재 제2 금융권 금리 내외 정도 수준이다. 예 근데 연 2.5에서 한 3%, 3 수준이 우량회사체 투자할 때 받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이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소회사체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량회사체가 아니라 중소회사체 투자를 할수 있는데 이 중소회사체 투자는 아무래도 대형 우량기업의 회사체보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니까 이자는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부실 위험도 많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겠죠. 제가 권할 수 있는 것은 1번, 2번 정도의 또 국공채나 우량회사채 투자 이 정도를 권할 수 있겠다. 자, 이제 배당 주식형 투자 보겠습니다. 배당 주식형 투자도 배당을 많이 준다는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배당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 근데 삼성전자에 직접 투자하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에서 매년 이자가 나오죠. 2%에서 3% 사이 정도. 그렇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또 음, 미국 ETF 고배당, 미국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투자, 배당 성량이 꽤 높기 때문에 배당 성량이 높은 주식들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투자하는 ETF, 고배당 ETF. 대체로 보면 3%에서 심지어 뭐 7% 뭐이 같은 내외 상품들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다. 고배당 미국 ETF에도 배당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변동성이 크다. 자이 점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배당주 투자와 고배당 미국 ETF 같은 경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거든요. 이 배당주 투자의 본질은 배당이 아니라 사실은 주식 투자라는 겁니다. 즉 내가 아무리 고 배당이라고 해서 투자했는데 1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그 1억 원의 원본 가치가 너무 크게 흔들리면 내가 1년을 투자했는데 원본 1억 원이 9천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받은 배당이 뭐한 500만 원 된다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나쁘죠. 또 1년 동안 굉장히 근심도 많죠.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 보면 삼성전자를 8만 원 대에서 사셨던 분들 지금 7만 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그러면 만 원이나 한 주당 만 원이나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배당 연 2, 3% 받는다. 기분이 좋을까요? 편치가 않죠. 그래서 배당주 투자의 본질은 주식 투자라는 것꼭 기억하시고 배당은 그래서 부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아, 내가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무턱대고 주식 투자 한 번도 경험 없는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덜컥 투자한다. 마음고생을 할수 있다. 이점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배당 혼합형 투자를 보겠습니다. 배당 혼합형 투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권 이자가 나오는 채권 그 다음에 배당을 주는 주식 이것들을 서로 섞지게 어 하는 상품도 각종 리처 즉 임대소득 자산에 투자하는 리처 이런 등등을 섞지게 어 하는 건데 제가 한두 가지 정도 크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LS 은행이나 정권회사에서 파는 ELS 많이들 아시죠? 물론 이것을 배당 혼합형 투자라고 구분하기는 조금 난감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중위험 중수익 카테고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는 라 측면에서 보면 배당 혼합형 투자 일단 제가 포함을 지켜봅니다. 각종 ELS는 연 4%에서 6% 정도의 수익을 많이 제시하죠. 자, 이 같은 예 l 에서는 3년 만기를 만기가 있는 상품이죠. 그다음에 매년 어 6개월 단위로 조기 상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 달성되면 6개월에도 조기 상환을 할수 있다. 만약의 경우 그 조건 달성이 3년 동안 되지 않으면 이것은 100% 원금 손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ELS를 노후에 조금 조심하시라라는 것은 첫 번째 만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노후의 목돈 관리에 만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두 번째 만약의 경우 100% 손실도 가능하니까 그것에 비하면 연 4%에서 6% 기대 수익은 저는 조금 균형이 맞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예 근데 우리가 ELS를 해서 안정적으로 계속 4%에서 6%를 꼬박꼬박 받아오더라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 잘못 걸리면 그때까지 받아왔던 이자 다 합하더라도 내 원금을 커버할 수 없는 경우가 가끔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야, 그렇기 때문에 노후의 이해에서는 그닥 저는 추천하고 싶은 상품은 아니고 두 번째는 월 배당 이태포 포트폴리오 특히 이제 미국 배당천국인 미국 이태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채권 ETF, 또 배당 주식 ETF, 리처 ETF 등등 이제 다양하게 섞어찌게 해가면서 만기가 없고 또연 4, 5% 정도 배당은 따박따박 나오면서 플러스 원본의 수익, 원본 자체도 이제 저변동 뭐 오를 때 조금 오르고 떨어질 때 조금 오르는 떨어지는 이런 저변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투자 상품이니까 뭐 2, 3년 내컨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원본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상승한다라고 이제 기대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배당 혼합형 투자에 속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1억 원이면 연금은 얼마나 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은행, 그 다음에 보험, 또 투자 상품 두루망나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오늘 여기에서 소개해 드린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ETF 이런 것들은 고배당 뭐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다음에 한번 기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찬찬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간단한 문의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바인 투자 자문하고 검색하시면 카카오톡 채팅방이 열리는데 1대1 채팅창 통해서 또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